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립선타입니다 저번에는 부산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전주를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시외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요새 시기가 좀안 좋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타고 갔다 오는 게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상 이게 뭐 사람들 접촉할 일도 없고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거리상으로는 이한 220km 정도 나오고요 지금 7시쯤인데 오후에 비가 온다 했는데 4시간 안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 생각보다 아침부터 차들이 좀 있네요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됐다 아, 날씨가 저번에는 비가 와서 추웠는데 이번에는 좀 그나마 괜찮네요 여기는 아산인데요. 지하철역을 보니까 저기 앞에 대방역이라고 적혀있네요. 지금 여기는 천안시에 천안시. 전북쪽으로 가려면 은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네요. 기도 안 와가지고 지금 괜찮습니다. 천문대학교네요. 여기 축구고 있는데. 여기는 논산인데요. 이제 전주까지는 한 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날씨가 다시 맑아져서 다행입니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직 넘어서 삼승해지요 전주에 나왔습니다 지금 벌써 전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주 아니고요 완산구라는 곳이에요 친구 집에 가고 있는데 아, 여기는 햇빛이 미쳤네요 그냥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가서 친구랑 바로 밥부터 먹어야 되겠어요 전주가 4시간 걸린다 해서 좀 멀게 느껴졌었는데 근데 와보니까 3시간 10분 정도 걸렸고요 부산은 8시간 동안 갔다 와서 그런지 3시간 걸리니까 그냥 경기도나 뭐 인천, 뭐 강원도 이쪽으로 수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생각보다 올만한데요? 아, 10시에 10시 아, 빨리 밥 먹고 싶다 지금 제가 7시에 출발을 해서 10시 10분 정도에 도착을 했거든요 3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전주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 도중에 비가 와서 중간에 잠시 쉬었다 가긴 했는데 <웃음> 친구 선입니다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전주에 도착하니까 날씨가 되게 좋네요 일단은 지금 도착하자마자 밥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여기 전주에 뭐 식당 왔는데 어 돼지 불고기 밥상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행히 밥만 먹고 조용히 나가면 될것 같아요 이거 돼지 불고기인가? 어아 맛있겠다 1인에 18,000원이라고? 1인에 어, 18,000원 괜찮네 먹어봅시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배부르네요 <웃음> 네, 다시 집으로 가려고합니다 밖에 나가서좀습니다이가지고있습를하고 뭐 있습니다. 그란트리스모라고 자동차 게임이에요세시간 동안 운전 와서 또고전하니까 너무 힘든데 니다고 있습니다. 이 가고 있습니이있이 길을 가고 있습 지금 저녁 먹으러 잠시 나왔는데 비가 많이 와서 땅바닥에 물이 고이는 것 같아요 중앙시장 쪽에 제가 하는 맛집을 왔는데 여기서 소박창이랑 소갈비살 먹으려고 합니다 밥만 먹고 어디 뭐 카페 같은데 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저녁에 그냥 드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한 바퀴 돌면서 얘기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먹고 배고파서 저녁에 치킨을 먹습니다. 먹으려고 만났습니다. <웃음> 친구 집에 자고 다음 날인데요. 전주까지 왔으니까 전주 시내를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저도 전주에 좀 살았어가지고 뭐 어디 위치나 이런 건다 알거든요? 저번에 부산에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전주만의 특성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뭐 한옥마을이 가장 특성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한 20분만 가면 도착할 것 같아요. 한옥마을 좀 둘러보면서 구경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이쪽에는 객사라는 곳인데 전주의 시내 같은 곳이에요 먹을 것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는 곳입니다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이 다 이쪽으로 왔던 것 같아요 저기 보이시죠? 여기 전주국제영화제 이쪽에서 전주국제영화제를 해요 객사를 대충 둘러봤으니까 한옥마을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주에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뭐 다른 지역으로 다 떠났나 지금 놀러? 전주 시내에서 지금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른 지역 가면 그래도 자주 보이거든요 이렇게 주말 같은 날? 너무 더워서 다 들어가셨나? 이쪽이 한옥마을이에요 어,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옆에 보시면 환홍들이 많죠? 한홍만을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자동차랑 이런 것만 없다 생각하면은 옛날 느낌 팍팍 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전주천이에요, 천. 전주향교문화관이라고 합니다. 간다. 음. 친구랑 방금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이 새벽 6시인데 오늘은 날씨가 괜찮거든요. hold me close till I get up. Time is b e l y on our side. I don't want to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 rest yeah 여기는 에 가는 들어그서에들어가는사람들 wanna m 어, 여기는 꽉 트기 좋은 거 같은데, 행사장지가많네요 여기는 한양지예요. 그래서 여기도를 통해서 옷이 비에요. 이제 거의 집에 다니고 차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40분이잖아요 제가 6시 한 20분 정도에 출발했으니까 3시간 20분 정도 걸렸네요 하여튼 오늘 서울에서 전주, 전주에서 서울 부산에 이어서 두 번째 여행을 가게 됐는데 잘 다녀왔고요 생각보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져서 갈만했던 것 같아요 천안 시내를 들어가는 것과 시골 마을들을 지나가는 것 빼면 은 그냥 국도로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길도 되게 좋고요 삽교호랑 이런 데도 지나가서 라이더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오후 시간대나 이럴 때 가면 은 되게 많을 거예요 이번 여행도 되게 재밌었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